가을 가을에 오늘은 캐몬의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볼까요? 아, 가을 가을하다. 가을 가을에 오늘은 캐몬의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볼까요? 자, 여기가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을 지나 뒤쪽으로 가면 피크닉 존이 있죠. 쭈르쭈르쭈 쭈르쭈르쭈 자 피크닉 존 예쁘네요 가을 가을해 그냥 아주 음? 자 돌아서. 나경, 걸어서, 자, 코피앤마켓, 세시나, 쭉 올라가면 우리의 시즌 2 캐라바. 저 끝에 느티족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시즌 2 캐라반족. 아주 영인들 사이에 자, 내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캠프 오일. 짠 안에는 이렇게 라탄으로 제어가 되어 있고 레트로한 냉장고와 소품들. 그 싱크... 그리고 이렇게... 아기자기한 침실이 나옵니다 어... 러블리네 딱두 아, 분의 옷이 조금... 보조죠? 자... 이렇게 시즌2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시즌 1짜짜짜짜 시즌 1은 이렇게 다섯대자 시즌 1 카라반 어우 이 비싼 커미이에요 그리고 차은우가 묶고간 레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시즌 1의 내부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즌 2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2층 벙커로 되어 있어서 4인 가족도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다 난방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자. 시즌 1은 피크닉 테이블과 이렇게 커밋. 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총 다섯대로. 이런 식으로. 빌리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쁘죠? 자 그리고 이 위로 올라 오시면 이쪽에 이제 편의동 건물과 이쪽에 오두막점 그다음에 오토 캠핑 사이트 여기는 이제 곧 에어스트림이 들어올 자리죠. 에어스트림 이 들어오면 이쪽도 오토 캠핑 사이트는 이게 마지막. 해문의 가을을 한번 느껴보세요.